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볼프장 직원이 이륜자동차를 이용 중 사망시 이륜차 운전 중상해부담보특별약관이 적용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 가단 5284508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, 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만 특별약관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. 이 사건 부과 조항의 의미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관 중에 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하나요 적용된다는 것일 뿐,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어야. 특약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. 피고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을 위한 F와 피고 회사 운전자 보험 담당자의 전화 통화 시 담당자가 보험 기간 중 이륜차 운전 및 탑승 중 사고로는 보상하지 않는다. 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것은 보장이 안 되고 기사나 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오토바이하고 부딪힌 건 보장을 해드린다고 설명하였고 이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도 이 계약은 이륜차 운전 중상해부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륜차 운전 중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.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F에게 이 사건 부담보 특약에 관한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고 따라서 위 특별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. F가 이 사건 이륜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한 것인지 여부. 지는 2015년 6월 20일경 이 컨트리 클럽 경기과 소속 직원으로 입사하여 고객 응대 및 경기 진행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경기팀 내에는 책임자인 지 외에 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이륜차가 있었던 사실 경기과 소속 직원들은 진행이나 응급상황 코스 내 고객 요청에 의한 심부름 같은 곳이 있는 경우 골프 코스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, 이때 카트나 이 사건 이륜차를 이용하게 된 사실, 지는 2015년 6월 30일경 위클럽 경기과 책임자로 입사했고 직원들이 이 사건 이륜차를 운전하는 것을 항상 볼수 있는 것은 아닌데, 지가 시와 함께 근무한 14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이륜차를 C가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2회 정도이고 직원 3명을 통틀어 운전한 것을 직접 본 것은 10회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C가 직무상 이 사건 이륜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보이상당함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이륜차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의 특별약관이 적용되고, 의 특별약관에 따라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